수화, 수화, 수화. 때 이거 많이 해줘서 너의 영어실력은풍요로울질수 어, 밖에 없겠지 당연히. 기본적인 단어, 이거 어려운건 아닌데 응. 나안 해주면 헷갈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응. 이거 안 해야 되죠? 옥수수? 응. 무슨 뜻이에요? 응. 동사야? 응. 표시하게 식다라 뜻이에요 나 올해 옥수수 심었어 이런 뜻이에요 신따란 뜻 말고 명사수쓸 때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저 요것도 뭘까요? She went to the greenhouse 니까 온실에 갔다는 얘기지? 응. 온실? 온실에서 뭐 하고 있어? 오도를 포도를 따따 그렇지. 뭔 소리를? 따다. 따다란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피기. 무슨 뜻이 있어요? 고르다란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고르다 선택하다. 여기 지금 동사 표시했어? 이쪽으로 와봐. She picked the best scale for s u r s e c a l 자 혼자 힘으로 어, 가장 훌륭한 좋은 계획을 어떻게 했다? 선택. 선택했다. 고르다. 선택하다. 자 봐봐요. 따다 고르다. 뉘앙스 좀 달라요. 다이어라면 이게 뭐냐면 마늘 따짜 뭐가 많다는 얘기야? 뜻, 뜻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가 많은 단어. 다이어입니다. 이게 중국영어 다이어부터 출발해야 을 돼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또 나름대로 다른 다이어들이 고등경에서 존재하는데 그 전에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반복되잖아. 여기 세번째로 봐볼까요? 세번째, 라시란 단어가 나왔는데 더 붙었단 말이야. 이건 무조건 100% 명사인 거야. 그치? 명사. 명사의 뜻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 봐. 문이 잠겨져 있었죠?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다른 자동차는 없었어요. 어디에? 거기에. 여기 뭐야? 무슨 뜻이야? 장소. 그 장소 뭐야? 굳이? 어, 터 응. 죠 어, 그래서 mt mt란 공터점텅빈 장소. 요건 뭐까요 아. 하메리디온이 어, 너어어요 얼마나 많은 것 필요해? 어, 많이 필요해. 이건 뭐야? 명사죠. 응. 많은이라 뜻이야, 많은. 그래서 언락 어머머하면 언락 복수명사 또는 단수명사 나오면 언락할 때락. 이게 많은에서 출발한 거다. 자, 나 다른 거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자, 어, 우승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뭘 했다? 이건 뭘까요? 이건 명산에? 제비뽑기. 그죠 추천했다. 추천. 제비뽑기. 그지? 네.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죠? 운이란 뜻은 없나요? 무슨 시가 하면? She seems happy. 그냥 음. 행복한 것 같다. 뭐에? 자신의? 운명. 운명. 오, 자신의 운 또는 운명에 어, 대단히 만족한 것 같다. 그치? 어, 다르잖아. 의미가 다르잖아. 낫더라이기 이 여기서 끝나나 자, 밑으로 됐고, 5번으로 넘어오자. Dear. 사슴은 이 지역에서는 아주 흔한, 뭐야? 광사 광경. 오케이. 볼수 있는 광경이에요, 경치예요, 이런 의미죠. 어, 사이트 그래도 사용이 돼요. 그럼 사이트의 다른 뜻, 요건 했으니까 이쪽 봐봐요. 자,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모를 잃었다. 시력. 시력 그렇지 시력. 사이트는 에 시력이란 뜻도 있었구나. 시력 잡아냈다. 오케이. 또 이렇게 잡아내야 돼. 맨 밑으로 가볼게요. 자, 뭐예요? 이거는 명사를 쓰였네 더가 붙었잖아. 관사가 붙으면 무조건 명사죠. 식물인가요? 그지? 네. 흰색 꽃을, 식물이그 식물에, 이런 거 이런 꽃을 생산해냈는데, 아, 생산 했다. 그 다음에 아는 게 뭐가 있니? 이거 다 했고요. 요때 사이트, 아, 어, 사이트 하나 또 나왔구나.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든 중요한 사이트를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시카고에서. 아, 우리의 아, 첫날. 시카고 여행가는 거야. 그래서 첫날에, 어? 어? 명소. 명소. 그렇지, 유명한 장소. 명소. 어? 명소. 오. 사이트. 명소라고 그래요 명소. 어, 뭐, 육산지와 주로 찾는 곳이 뭐겠어요, 당연히. 명소가 되겠지? 어? 유명한 명소. 뭐, 다른 것도 주겠어니 그래서 명소 하면, 우리 이제 요런 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 트렉시. 뭐, 그죠? 명소죠, 이거. 어, 트렉시. 자, 안한 게, 요거네요, 요거. 요번. <웃음> 면다 있고 실력했고 자 이때 플랜트는 식물일까 또는 심딸까 아니죠 이것도 명사긴 한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정부는 발표했어요 발전. 이렇게 발표했어요 를 응, 응. 그들이 더 많은 수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그죠 어, 수력 발전소 에어워터 파워 물에 의해서 동력이 가동되는 어 그런 발전소 그건 응. 무슨 뜻이있어요 그렇죠. 공장이 한 뜻이야 응. 프렌트가공 어, a 그래서 여기서 발전소 공장이있 l l right. So, 나 t 가지고 활용해서, h t So, it's all right. So, it's all right. s 으로 익힌다. 이 l right. s 때 i 거를어 l l r i 실 기본적인 고민이 어휘잖아요. 일단은 어휘. 어휘에 대한 불안감을 날려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이어로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동의어근 접근 방식. 동의어근 접근 방식은 여기 좀할 만한 게 없어요. 좀긴 단어가 나와야지 내가 끊어서 치고 거기에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어근있지 중심어근. 요걸 확장시켜갖고 그거하고 똑같은 뜻을 지이 다른 어근과 더불어서 하면 한 40개, 50개씩 나와. 다어가 그리고 앞에 적도 붙이고 파생어 붙이면 몇 개가 나와. 수백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접근하고 다이어로 접근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뭐 발음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 음성학적 접근, 연상억법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사용하고 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해줘야 어휘가 풍부해지면서 어휘에 대한 자신감이 곧 영어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음. 아, 그, 그. 당연히.